독도도 기상때문에 취소되고 sure right, <웃음> 천북 저 이따가 현포가 하는데 망고 미카롱 영화? 발매기 진짜 많아요 밥이랑 따개비 밥이 두 개가 있네. 하나 응. 네, 감사합니다. <놀람> 어제는 제가 딱히 비 칼국수 먹었거든요. 오늘은 밥으로 시켜봤어요. 제가 원래 오늘 계획이 독도를 갔다가 현포 쪽으로 가가지고 낚시를 하는 게 저희 계획이었거든요. 근데 독도도 기상 때문에 취소되고 낚시도 지금 다 취소됐대요. 우와 음, 맛있다 음. 우와 핀맛 어, 진짜 커요 음. 반찬도 진짜 잘 먹고 음. 음. 맛있네요 아 근데 갑자기 밥 먹으니까 졸리긴 하다. 여기를 가볼게요. 글림이라는 카페를 가보겠습니다. 종류는 이렇게 있고. 아 전부. 전망대가 2위네 진짜 동래포구가 음, 진짜 3위고 음, 복도 박물관이 보이고 여기가 케이블카인가 봐요 손은 <목소리도> 언복이라 어, 내려오실 때 뜨지 말라고 하십니다 만약에 내려오셔서 초등학교는 한 4개 정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독도를 가진 못했지만 해양기 응. 포장마차로 가겠습니다. 응. 와 대박 올라오기 잘했다. 진료상도 <목소리도> 없으면 은네 빨리 가는데 신호등이 네. 지금 한 5분 정 아, 신호등이 또 있어요. 여기가 네. 가농도구나. 네. 저 다리 무지개색 있는 게. 네. 허어, 너무 예쁘다. 사장님, 저건 뭐예요? 네. 허어, 아, 이게 그거구나. 네. 아, 해중전망대, 네. 해중전망대. 네. 네. 감사합니다. 저 혹시 다음에 차 네. 필요하거든 네. 되십니다, 아 그럼 사장님 제가 만약에 예. 다시 저동이나 도동을 가고 싶어요. 예. 그러면은 콜은 얼마고 그건 얼마? 똑같아 이거하고4만원 나요? 예, 예, 예. 아 진짜요? 예. 오 대차 예. 었어어 핸드폰 어디다 놨지? 너 방금 전에 응. 뭐야 어디다 놨지? 내가 방금 전에. 와 택시기사님한테 이거 안보아서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택시에 있대요 아니 가지고 내는 거 핸드폰 그러니까요 왜왜 웃겠어요? 제 핸드폰인데 네. 아니 뭐 아니요 아니에요 아됐습니니다 아니에요. 아,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그러면 제가 진짜 부를게요 사장님 예, 예, 예. 아 근데 사장님 진짜 죄송해요 번거롭게 아, 괜찮으셨습니다, 자, 제가 꼭 부를게요 사장님 전화드릴게요 예, 예, 예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<웃음> 너무 죄송하고 감사합니다. 여기가 얼마냐면요, 이 여기 냉장고, 여기 인덕션, 여기서도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올리게요. <웃음> <웃음> 오, 뭐, 고향 나한테 그런 애들이 왜 이렇게 나를 좋아하지? 오. 어, 난내감기싸겠 음. <웃음> 편의점이 엄청 큰데요? 팔뚝이비 미치 베아스. 그러면, 음, 응, 뷰. 공표 이거. 음? 여기 근처에 맛집뭐 있냐면, 좋은 밥상. 현포 해물나라, 현포 교동반점 <웃음> 날씨 너무 좋죠 스노클링이랑 낚싯대를 대여를 해준대요 현포란 와 이런게 있다고?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네. 우와, 이렇게 노는구나. 짜, 짜 중면. 됐어. 토 반점입니다. 안돼 안돼 그건 아니야. <목소리나> 이기가카는는데요 왜? 왜르카는데요요 베르카는 데야? 이 베르카는 데야? 이 베르카는 데이 베르카는 데이베르카이 베르카는 이잖아요 진짜 맛있다 맛있다 이거 시킨가? 오늘 여행 일정은요 점심 먹고 일단 3시 30분 낚시 그 다음 일정은 1박에 1000만원 하는 리조트 있거든요? 거기는 못 가지만 카페는 가보고 싶었어요 근데 거기 낚시 끝나고 갈수 있으면 가고 만약 못 가면은 낚시에서 잡은 걸로 요리해요 완싸 완싸 너무 이쁘죠? Sure right, 낚시하러 갑니다 이제 나왔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해서 얼마에요? 1 <목소리> 10만원예 소수 갤도는 8만원이고 낚시 때 대여비 2만원 아 그래서 10만원? 우와, 이거 탄다.